보통 우리 랭킹 전할때 이렇게 쓸어놓면 으 오토 눌러놓고 잠깐 또 딴짓 좀 합니다. 우리도 AI로 AI로 변환합니다. AI로 잠깐은 니가좀 응. 하고 있으라. 그냥 과자 하나 좀 먹고 올게. 응. 자, 있나? 원래 이런 수딱 중간 광고 딱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제 어? 어이구! 하이쿠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것은 PK 8알범 오늘 계정이고요 위에 써져있다 그죠? 8알범이라고 1위라는 거지 지난번 이제 동상에 다이앤을 세워놨습니다 1위는 패스 다이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랭킹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덱은 요 덱입니다 부부사기단에 패스 다이앤이 옆에 떡하니 끼어 있고요 아쉽게도 자기 남편은 데려오지 못하고 서브에 코멀누나까지 넣어가지고 코멀누나 넣었다는 건 뭡니까? 다이앤이 붕붕 돌릴 때 필살기가 뚝딱 만들어지는 그 느낌 알죠? 참 다양하게 막 부부놀이 하고 했는데 결국 진짜 부부와 제가 그때 홈홀 써가지고 필살기 첫마에 만들기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두 개가 결합된 덱이 실제 최고 랭킹 덱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티팩트는 세트보다는 투급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지금 네명다올 생철작입니다 다 생철작이어서 투급이 높고요 왜냐하면 랭킹전에서는 음식을 못 먹고 들어가죠 음식을 못 먹습니다 최대한 투급을 생철로 또 맞춰준 상황이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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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랭킹전이라서 제가 오늘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이안 돼. 이거, 야, 이게 좀내 내가 면목이 없어요. 어, 형도 요즘 랭킹전 살살 좀 하거든. 100판 다 돌리고 막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하는데 한 30판 했는데도 그래도 랭킹 한 50위 정도는 뚝딱 되더라고. 100판 다 돌리면 20위, 20위 안에들것 같은데? 요즘 연습을 좀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켜있고요 자,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턴은 필살기만 만들면 못 맞거든요. 상대분이. 이렇게 갈게요. 첫턴 필살기 만들게 끝. 예. 상대 지금 덱 같은 경우는 소멸밖에 없잖아요. 즉각적인 필각이 없어 가지고 끝입니다 물론 상대 앞매일이 우리 앞매일 목숨을 노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앞매일 지금 무슨 작이다? 생철 작이다. 십살이 한 번에 목이 잘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아, 지금 눈치 채셨겠지만 어 잠깐 뭐고 이거? 뭐고? 잠깐만요. 와, 진짜 이악물고 때리시네. 일단 우리 개성도 부활도 한번 있는데다가 상대한테 지금 치명타 치확 이런거 깎아놨죠. 누가 깎았다? 우리 체리엘이 그걸로 들어가 있거든. 치확, 치피 깎아놨잖아. 그래서 우리가 더 탄탄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좀 드리고 싶고 이제 끝낼 때가 됐죠. 버프 최대한 받아주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서브의 아, 인연에다가 은총으로 체리엘까지 넣어놔가지고 처음 좀 두드렸을 때 상대 치명타 확률과 치명피해까지 깎아놔서 상대 안맬이 정말 랭업받고 미친듯이 들어왔는데 미, 예, 못 죽인다. 음? 죽이긴 죽였어. 어, 죽였는데 여열이 있다. 아내가 같이 지금 전장에 나왔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난 덱이지요. 마지막까지 저 아내 하나라도 되게 빡치니까 잡아보겠다는 느낌이 지만 그게 좀 여의치는 않다. 빡! 빡! 네. 보통 우리 랭킹전 할때 이렇게 쓸어놓으면 오토 눌러놓고 잠깐 또 딴짓 좀 합니다. <웃음> 어, 이게 일상생활에서 랭킹전은 진짜, 진짜 피곤한 일이라가지고 이렇게. 어, 저, 야, 야, 야! 야, AI야! 야. 야, 못 막았냐? 잠깐만요. 우리 AI 오토 눌러놨더니 이때 못, 이렇게 한하잖아라 야, 해봐봐. 마지막까지 우리 도 긴장감 좋아요. 이런 긴장감 좋아합니다. 치바바라고 임마. 이야, 꽝. 이렇게 되고요 자, 오토로 마무리. 야, 오토 이자스가 아마. 막막 쓸거다 쓰고 왔네, 가지고, 막. 그래도 오토로 눌러가야 잠깐이라도 좀 쉽니다. 옛날엔 진짜 매주 100판씩 돌린는데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한 30판 돌리는데도 지금 겁나 귀찮더라.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오, 오 잠깐만 있어 보자. 같은 PK를 만났고, 이제 각킹에 첫턴필상기 만들기로 또들어갔고요 팍! 팍! 자, 빨리 견제를 못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벅스다벅스칵 하는데. 자, 잠깐만요. 사람일지 인사를 한번 건네보겠습니다. 인사를 안녕하세요. 한번. 사람이 아니겠죠? 아마도 사람이 아닌 것같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아니, 왜냐. 아니, 아니, 이게 다른 문제를 긴장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지면 진짜, 진짜 미안한 거라가지고 이게. 자, 이렇게 적어도 핵심 딜러들 보마 정도로 좀 건드려주고 오케이 그렇지. 자 그렇지. 이제 들어갈게요. 팡! 그다 버프를 세개 버프를 세개 버크 덕석과용요렇게 핵심 두 명만 잡아도 뭐 이제 끝났잖아. 켜야 오토 눌러 오토. 우리도 AI로, AI로 AI로 변환합니다. AI로 잠깐만 음. 니가좀 하고 있으라. 그냥 과자 하나 좀 먹고 올게 잘하고 음. 있나? 자, 잘하고 있네. 원래 이런 수딱 중간 광고 딱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지? 어? 요즘 광고주 분들 이렇게 조용합니까이런 식으로 중간 광고 는어드립니다야 두들패 빨리 자석들아. 어이구 멈차 15만 나왔는 15만 이게 다이앤이다 음 다이앤 지금 탱킹 하려고 탱크 하려고 옆에 서 있는데 겁나 쎄 그리고 또 다이앤 또 어떤 역할이 또 있냐면 여러분 다이앤이 2급이 겁나 높거든요 좀 심하게 높거든. 한번 보여줄게. 봐봐봐. 지금 투급이 좀 심하게 높아가지고 천천 싸움에서 되게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웃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봄이나 해우나 이런 계정은 거의 <웃음> 테스트 계정 수준이다. 그죠?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투급 비교해보기 좋은데 투급별마다 6만 5천. 자, 봐봐봐. 예를 들어서 쿄 같은 애를 여기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살상경은더 올라가거든. 쿄를 넣으면 6만 3천이다. 지금 모든 게막 선물이고 모든다 뭐, 갖춰져 있는 계정입니다. 안멜이랑 투급 비교해볼까요? 암메리 65,253이에요 그것도 생철 암메리 뭐 아시다시피 뭐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비사기 풀업에 옷장 같은 것도 전부 다 맥스 뭐 그런 상태일 때 비교입니다 65,253이야 암메리 근데 다이앤이 어떻다? 6 5 6 7 6니다 진짜 이 약간들의 차이로 선턴 싸움이 갈리는 거거든. 더원 한번 볼게요, 대신에. 더원 형님이 66,000. 사실 성물도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성물 빼면은, 성물 빼면은 64,000. 이야, 다이앤 투금 느껴집니까? 이 정도면. 성물까지 꼈을 때는 더원 형님이 제일 높지만, 성물 포함 아니었을 때는 다이앤이 지금 제일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밀보다 더 높으니까. 아, 참고로 장비도요, 전부 15% 다 맞춰져 있는 기준입니다. 더원 뿐만 아니라 방 보여드린 모든 캐릭터들이 올 15% 그냥 테스트 계정으로 보여드린다 이렇게 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해야 1위 합니다. 1위 <목소리> 또어 많은 분들이 자신하고 비교를 하고 그럴텐데 자신이랑 비교하지마 범위를 자신하고 비교하면 저라해져요 <웃음> 그냥 서버에서 계정투급 1위고 뭐 PVP도 맨날 1위하고 막 그런 친구입니다 에? 어쨌든 지금 방금처럼 이 정도 투급인데 투급이 밀린다 그럼 뭐냐? 상대는 AI다 AI는 음식을 먹여놓을 수 있어요 랭킹전에서 근데 랭킹전에서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특이점 때문에 그런 거고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아이고 잠깐만 야아 그렇구나 자 잠깐만 저저어야 똑똑하다 했지 일단 이성 이상 스킬 못쓰게 이제 걸어놔 가지고 일단 약간 붕붕이는 못 돌렸어요 못 돌리고 필살기만 만들어진 정도가 됐군요 자 붕붕이 돌렸어야 된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ai라서 어일점 살도 잘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랭킹전이참잘 만들어진 게 어이 사살이랄마. 어, 잘 만들어진 게, 진 음식을 먹을 수 있, 있지만, 그래도 응? 머리는 사람이 낫다. 그래서 응? 아주 괜찮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붕붕이가 있어야 이게 더 센데, 그지?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내가 왠지 안 죽을 것 같아, 상대가. 저거 다이앤 피사 있어도 안 죽거든, 지금. 그래서, 붕붕이도 없고, 아직 스택도 많이 안 쌓였고, 해서 그래서, 그냥 필살기 두개 상태로 보막 치고 넘깁니다. 아직 상대 필살기 못 나오기 때문에, AI라도 후턴 잡히고, 상대도 막 랭킹, 랭킹전으로 갖춰져 있는 방어댁이기 때문에 상당합니다. 어? 잠깐만! 자, 이성으로 필살기, 필사기... 아, 개섭된 아, 잠깐만. 아, 잠깐 미안합니다. 삽됐는데? 자, 질수 없어요. 자, 필살기 쓸수없고요 일단 필각이 됩니다. 필각이 되고, 붕붕이 돌려놓습니다. 와, 씨, AI 왜 이렇게 잘하는데? AI야. 야, 이거 좋네. 방어댁에 AI로 내가 세워놓고 싶을 때, 패서가 되게 좋네요. 패서가, 그냥, 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게 버프 스킬로 붙어있으니까 쓸거 아니야? 쭝! 쭝쭝할거 아니야? 그리고 필살기 막 못쓰고, 아, 어, 야, 조사선 이거, 이성인가? 일성이가? 일성이 이제. 성이면 이제 버프 못쓰고, 이성 스킬 못쓰고, 막. 와너 이제 죽었어 이 자식 야 AI가 아! 와너 이제 다이안 화났다 a i 착하네 우리 다이앤 필살기 센거 한번 구경시켜주려고 스택 얼마나 쌓있는가 한번 봅시다 50만! 야 가자 가자 야, 붕붕이 돌고 있고 어, 아메리카 쓰면 아메리카 아메리 피니시야 되니까 너무 멋있게 하지 말고 아메리 니는 자 여러분 이런 정도 야 하하하하 <웃음> 자 다이앤 한번 보여주러 자쌍라 bah, c o m a 929,000. 9천. 929,000요. 929,000. 9 2만 9천 했는데도 살아있는 암멜는 뭐냐? <웃음> 무서워서 내가 진짜 근데 지난주에 내가 형, 오랜만에 랭킹 좀 돌려봤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30판 정도 돌려봤거든? 근데 두판 이기고 다 이겼는데? 아, 아 두판? 파... 아니 잠깐 두판 이기고 다 이긴 게 아니고 두판 전나 세판 전나 그러고 다 이겼어 형 아직 살아있지? 나도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 보고 놀랐다니까 살아있더라니까? 야 이거 AI 니가 AI 니가 해라 귀찮다의 마지막 점은 질질거리는 게 저거 마! 자 니가 하고 어, 형은 조금 먹고 있을게. 야, 왜 공격 스킬이 없냐, 이거? 지금 AI 저거 막한 마리 남은 거 하고 지금 둘이서 지지그릴 거가? 야, 어, 스톱 해봐, 야, 막마 오래 걸리겠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때려야 빨리 죽이지, 저거? 야, 다이앤 피사에한번더 가자. 야 잘못 오토 놔뒀다가 반사판에 우리 다 털려가지고 다 죽으면 어떡하지? 야, 또 막았냐, 그걸 또? 아, 저, 진짜, 저기, 혼날라고, 오빠한테, 진짜. 아이 그만해라. 빡! 빡! 야, 야또 막았는데? <웃음> 야, 설마, 저거 왜? 제발 좀 죽어주세요. 아, 그니까, 이, 귀찮아서라도 오토 누르고 딴짓 해야 돼, 평소에는. 총점 1위는 다이언이고, 야, 딜량 봐봐, 딜량 1위 다이언이야. 아, 물론 전체 필살기 한번 매기 쓰면 그런 것도 있지. 어. 와, 나도 저렇게 올 15% 장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어, 진짜. 아니, 지금 인형까지는 전부 올 15%야. 이게 무슨 뭐, 망치로 다 때린, 다 때려 올린 거지. 망치가 얼마나 많으면. 어, 여러분이 내를 흙으로 안 올릴 때가 아닌거 알겠지? 어? 형은 되게 평범한 유저예요. 일반인. 알 때릴 유저. 덜 아프겠네. 잠깐만. 어차피 이번 댁도 필살기 못 막네? 그러면,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레이지 러시 팍 한번 치고요. 이성 붕붕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필살기 못 막지? 아무리 때려도 차라리 이안 때리는 게 낫대. 이거 때리면 다이언 더 세게 때린다. 자, 오, 와, 세게 때리려나보다. 한, 한 번, 한번 붙이죠. 팍. 자, 버프 엄청 많이 받았군요. 안멜. 오나? 안 오네. 이게 AI다. AI 맞나? 사람일 수도 있어안 치는 게 나을 수 있다. 안 죽거든. 그러면 겁나 세게 때려가지고 괜히 큰일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갈게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빡! 빡! 안매라. 흡혈 빨리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빡! 빡! 자. 이럴때 우리 다이앤 돌리고 있는 걸로 사람 공포감만 조성시키고 필살기까지 뭐 타오르잖아. 괜히 빨리 써줄 필요 없어요. 이럴 때. 절대. 괜히 빨리 써주잖아. 그럼 다이앤 뭐 필각도 안 되고. 그리고 다이앤으로 압박감도 없어요. 이봐봐. 지금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돌고 있으니까 어쩔 수없이치잖아 이렇게서 다이앤 잡, 잡을 수도 있어. 잡을 수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여일까지 있잖아. 여일이도 친구도 잘 살려줘요. 뭐, 끝났지? 뭘로 끝냈고. 일단, 버프를 거을게 버프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어, 우리 버프 하나 올리고, 버프 걷고 다 끝내보는 거야 <웃음> <웃음> 자, 우리 안멜한테 버프 하나 주고, 안멜이 이제 버프 싹다 걷어보고, 너가 왜 그렇게 버프가 많아? 빡자서갈바 이렇게 하면서 끝내보는 거지 비싸게 하나 남겨놨으니까 자, 자, 맛있는 거 하나 남겨놨다 오토 눌러놓고 잠깐 씨로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 그렇지 잘은 나자 마지막 판 한번 가보자 으쏘. 자 요거 이제 찐댁이 느껴지죠 여러분 찐댁이고뭐어 사람이다 방금 매칭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사람의 스매를 느꼈고요 마지막 판 제가 집중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덱입니다 킹에 키워까지 있어가지고 잘못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업어펫 잘못 맞으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급하게 안 갈게요 보호막 하나 치고 한번 넘기겠습니다 뭐첫턴에 바로 피만 수 있었거든, 방금. 그, 바로 만들면, 안, 안 죽을 거예요. 아마도 뭐 여일도 있고 해서 끝낼 테지만, 그래도 아찔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킹패가 잘 떴다면, 킹패 잘 떴다면, 진짜 랭업 봐서 삼성 두장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자, 봐봐. 얘 봐봐. 자, 삼성 한 장은 그래도, 보막으로 좀 버텼고 삼성 두 장일 수도 있대 이봐봐 아이가 아니네 그렇지는 않았고 자 일단 보막을 뭐 그렇게 세게 못 치게 우리 잘해줬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둬 주제 우리 소멸당했으니까 피사기는 못 만들거든 어차피 자 이렇게 붕붕이 돌리기 시작. 자, 이번 판멋진면 이런 판이, 뭐, 멋진 판이 나올 수가 있죠. 붕붕이 돌려주고요. 할구의 소멸이 이럴 때참 중요한 하나입니다. 아까 딜로 하려고 한게 아니고, 보막 걷고 소멸 거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셨고요. 아주 좋은 운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장이에요. 이성 두 장. 이성 두장 개성 뽑혔고, 아, 그러면서 또 소멸까지. 삽됐는데? 잘못하면 지겠는데, 내가? 자, 이렇게하겠습니다 필각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킹을 좀 잠깐 잠재워주고, 보마까지 치면서 필살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상대의 생각이 깊습니다. 생각이 깊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계시고. 자, 소멸이 안 들어왔죠? 소멸이 안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킹 하나 기절시켜주고요. 활공은 필각 해주고, 자, 이렇게 때리겠습니다. 자, 정말 운영으로, 운영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냥 킹 지금 카드가 엄청 좋은 것들이 막 골드카드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끝나죠. 개삭살 날 수가 있습니다. 집중하자. 이번 네, 판은 예능기 빼고 지금 킹 필각이 중요해요. 필각보다 삼성전자가 나오면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거나 자, 나가, 나갑니다. 왜냐면 이제 끝났거든.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다음번에 끝났어요. 우리 안멜 스킬 쓰고 다이앤 이거 맵 툭툭 치면 끝나거든요. 표분판이 웃음기 싹 빠졌지. 상대분도 굉장히 운용 잘하시고 약간 멀리 내다보는 수을 많이 던지셨어요. 그러나 덱 괜찮죠. 되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찐 댁과 진짜 머리 싸움으로 들어갔을 때도 되게 할거리가 많습니다. 빠르게 피싸게 뭐까지 가도 괜찮다는 거지 소멸 개수 당했는데도 괜찮았고 아까 진짜 상대분이 잘하셨던 게 보마 걷고 소멸 걸어놓은 거 오, 진짜 좋았는데 이렇게 다행히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봄이한테 이거 한판 줬으면 내가 봄아 <웃음> 미안하다 이랭킹에서한판한판한판 한뭐 랭킹 1위하고 2위하고가 그 주에 100판 중에 5판 졌나 6판 졌나뭐 이런 한끗차로 차이가 난단 말이지 자 모두 다 이겼어 야 됐다 어깨 쫙 펴고 자를 수 있겠다. 아 다리 펴고 자는 건 다리를 쫙 펴고 자를 수 있겠다. 여러분 하여튼 요대진진찐되기니까 진짜 진짜 여러분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고! 바이! 바이. 바이. 바이.